그냥 내야죠 번개 가설있으니까니 니가 니가 니 니가 이가 니가 니가 니가 니 그치, 지 명놈 지금은 써야지 굿 네, 바텀2가 이, 아, 이미 아는 카드였죠, 그죠?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전방으로 전방으로 기도대기도성공 히어로 셔보십시어 자신은. 로어로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어로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어 이것부는없오수 했는데 을 살딜도 끝 오케이. 함께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템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자, 아, 이러면은 상대 체력이 매우 낮죠 이번 아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편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하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편.주콘.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!